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부 쪽에 5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실제 지금 뭐 전세도 그렇지만 매매도 보통 아파트들이 100건씩, 150건씩 매매로 나와 있는 게 그마만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자체는 거의 많이 없다.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걸로 확인이 돼 보이고요. 일단은 북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뭐 아파트 33평에 2억 9천, 한가지 3월달 3억, 3억 2천, 뭐, 팔사 타입 32, 3평 위주로 오르락 내리락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암동 뭐 22평에 1억 6천, 마찬가지 고 암동 7곡, 동서 6천, 2에 29평에 3억 721년도에 거의 2억 전세에서 3억 5천 가다가 다시 2억 8천까지 떨어지는 추세로 중반중에서 어, 저층 위주로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네오비에 마찬가지 46평에 7억 3천 900에 21년도 거래가 있다가 22년도에 8사 타입으로 전세 거래만 있고요 마찬가지 3월달 3억 8천에 거래가 없었다. 7고 화상, 마찬가지, 1억 7천. 어서. 어, 2일날, 17평, 21평, 2건 이상, 1억 3천, 9백, 뭐, 1억 6천 0백 거래가 되었고요. 암동칠곡 동서 20억 1억 6천, 동하 12평에 2억 3천, 전가지 2월달, 3월달, 4월달, 전세와 월세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었죠. 2억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2억대에서 1억대는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동원동, 상동 20평에 3억 9천, 전세 거래로 좀 거래가 쭉 되다가 3월달 3억 8천, 3억 7천, 3억 9천, 답으로 가격이 뭐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마찬가지 동은 음식 틀리고 청소에 따라 틀리는데 사실 뭐 오르락내리락한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3억 9천 3일 날 3억 4천 두건다그려야 되죠. 우편동 마찬가지 33평에 3억 1,800 음내동 7,534에 1억 9천 그리고 뭐 그린빌 18평에 1억 3천 0백 매일 24평에 1억 6천 인산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 2 6평에 4억 천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전세만 거래가 되었다가 5월달 음으로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산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는 26평에 거래가 되는 게 다죠. 그리고 동서그린빌 같은 경우 는 34평에 2억 6천 0백 기존에 뭐 1억 8천대의 거래가 주목되다가 2월달 전세도 뭐 1억 7천 매매도 1억 8천입니다. 사실 많이 위험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6단지 뭐뭐 매매 1억 6천 3백 기전한라 2억 1천 100 2차 24평 2억 1천 7백 5 1차 32평 에 3억 6천 그래도 꾸준히 기존에 거래가 어느 정도 전세, 월세가 되었는데 4억 1천, 4억 2천, 3억 4천 거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스타 같은 경우는 84 3억 9 5 0 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옥천에서 거래로 하나가 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3억 2천 3억 2 3천 대의 전세 거래가 되었다가 마찬가지 최근에 5월 달에 3억 9 5 0 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프도 떨어졌는 걸로 눈에 보이죠. 1천동에 22평에 4억대 마찬가지 4억 8천대에서 4억 7천대로 내려가다가 마찬가지 거래 자체가 이게 28평이고 8사 타입이고 약간씩은 좀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비교는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4억대로 가다가 2억대까지 떨어졌다. 안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진 9700 오래된 빌라겠죠. 7곡선 1억 9천 그리고 대구대현 LH3단지 33평에 4억 1,800 기존에 거래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억 4천 4억 8천 4억 6천 쭉쭉 가다가 4억 대까지 초반으로 가다가 4억까지 거래가 되었다. 정서그린비 L20평 1억 5천 7곡 화성 33평 2억 8천 그리고 하석 마찬가지 33평 28400 104한 33평의 역천. 물론 이런거 같은 경우는 매월 제가 동향을 말씀드리다 싶어 말, 음, 뭐 말을 계속, 뭐 계속해서 매월 알려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대본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굳이 뭐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드리니까 조금 버벅대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팔달동에 두산 리부 24평에 1억 5천, 현동에 25평에 2억 1,400, 칠곡현대 29평에 2억 2천, 강원스톤 광국 같은 경우 34평에 3억 9천, 주체 21년도 전세 거래가 되다가 23년도에 지금 4월, 5월 달이 3억 1 3억 3000, 3억 700, 3억 900 조금 조금씩 하락하면서 8사 타의 CBA 자체가 일부 거래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중동에 대구 오페라하우스 36평에 6억 923만 원 자, 21년 1월달에 뭐 계약을 6억대 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1월달 거래를 하고 5월 어, 5억 9천 갔다가 다시 6억 7백 갔다가 5억 9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립니다. 5억 후반대에서 6억대 초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3, 4월달에 5억 9천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현재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파크 1단지에 32평 2억 6,700, 침산, 이에 2억 9,000, 마찬가지 작은 금액들은 아닌데, 21년도에 거래가 되고, 22년도는 사실 3억 3억 7천 거래 금액이 훅 떨어지다 보니까 3월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건 뭐, 1억 4,500, 범동 부용호차 1억 7,900, 천 유성청구에 1억 2,800, 산 마성가 지역에 2억 3,531평인데 22년 3월달에 2억 4천, 22년 5월달에 2억 3천 5백, 무청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것 같고요. 위험거린 2억 8백, 그리고 환양 뭐 1억 9천, 공구장미 1억 6천, 그린빌 3차 1억 2천 8백, 그린빌 2차 1억 9천 6백. 우역스힐스타일 같은 경우 29평의 사업 거래가 되었는데요. 2 2년 1월 달에 직거래 5억 천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12층에. 전세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5월 달에 처음으로 3억 9천 5백, 1억이 넘게 떨어졌죠. 물론 청주와 동차에는 있다고 봤을 때지만 은 12층과 6층. 가격이 어느 정도 확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 16단지 1억 6천, 그림 13단지 1억 5천, 제일 뭐 23평에 1억 6천 8백, 7국 대백 면진 1억 5천, 코스모스 1억 5천 6백, 7국 우방 24평에 2억 5백 어... 지금 마찬가지, 서른여편에 3억 천인데, 22년 3월 달 3억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4월 달에 3억 2천, 2억 9천, 3억 6천, 뭐, 청수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큰 청수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2억 9천이 3천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2천에 10층, 23층, 2억 9천. 이게 뭐, 사실 이분이 비싸게 주고 샀는 건지,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오로락내리락 좀 많이 합니다. 대제농 1억 1,500, 마찬가지. 되구요수원 일성룡, 이가에 21평, 2억 8천, 면변창하람 1억 8 7 0 0이에타운 같은 경우 4 5 5 0에 2월달 2억 4천, 8사 타입에 21년 1월달 전세 있었고요. 2억 4천, 2억 2천, 2억 8천. 4월달에 2억 4천. 사실 보다시피 거래가 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격 변동은 그게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7억 권양 1억 5천. 한신중앙 9천 0 0 한가지 녹은 한신정유 4억 33평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3월달 1월달은 전세 1월달 4억 거래가 되고 전세 2억 9천 3억 2천 거래됐다. 3월달에 8천 3억 천 여기도 마찬가지. 뭐 가격 차이가. 그게 있어. 보이지는 않죠. 경청구 1억 4천, 지구구방 24평 1억 4천 5백, 중성동 오페라트로엘 시민의 숲 아파트. 엄청나게 이름 깁니다. 24평에 4억 8백. 이름만 길고 거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대에는. 대구 대현 lh 3단지 해설사 평에 사억 이천 이백 오십 뭐 여기는 거래가 조금 있었네요. 2월 달에 사억 팔천 오백 달에 사억 2천 삼육천 가다가 5월 달에 사억 천 그래도 뭐몇 천분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사실상 따져보면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내려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내려도 살것도 아니죠. 살것도 아니면서도 계속 내려야 돼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뭐 기대 심리입니다. 태준동 전원 1억 9천 0백 유니버시아드. 마찬가지 동면동 2억 4천. 밀육단지 매매 21평에 1억 6천. 안신더휴. 안신더휴. 이스턴벨리스. 뭐 아파트 이름 정말 어렵게 막 지나왔습니다. 있어 보이게 할라하나 그런 4평에 매매 48,500인데 22년 1월달에 45,000. 22년 2월달에 8억 천. 마찬가지 동호수 차이, 청호수 차이 관계없이 가격 차이 별로 없습니다. 동호수, 청호수 차이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자체도 또문제기 문제죠. 여기 2층에 4억 7천 5 0이고 25층에 4억 8천 5 0 이게 더 웃긴 거죠. 가격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신중앙 1억 2천, 칠복산 1억 6천 9백 한신 목계 9천 0백1밀2차 2억 2천 0 0 그린빌 2차 3억 배, 여기도 뭐 2억대는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다 거래가 됩니다. 8 4타에 3억 500 252억 0 7천 갔다가 다시 3억대 갔다가 큰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죠. 7500 1억 1550 1억 15000, 그리고 한양 2차 1억 2 6 0 0 무용 5차 2억 천, 무용 7차 2억 5천, 무용 6차 다시 1억 6천 7배. 대연동 대한토란 제3 3평이 2억 8천인데, 거래는 22년도 1월달. 거기로 거래가 많이 없었네요. 여기도 2월달에 3억 2억 59. 평수가 조금 적어서 그런지 2억대에 거래가 몇 개는 좀 있어 보고요 도성동 대구역 오페라하우스 4월달에 5억 3천 가다가 사업구천은 다시 뭐큰 개입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24층이 5억 4, 140, 140만원. 이거 DC 좀 해주지. 145, 140만원 받고 3 7평에 5억 3500.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사실 5월달, 4월달, 4억 9천, 4억 2천, 22평, 43평. 그런 개입 차이가 많이는 없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층을 반영을 안 하는 것에 저희가 아파트를 보면 은 기본적으로 로얄 층, 고층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죠. 그렇지만 은 지금 이 그래프는 층하고 관계없이 그냥 뭐 금액만 대비를 해서 그래프를 금액이 내렸다 올랐다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적어도 600, 700세대, 1000세대 넘으면 1층을 조금 선호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1층도 요새는 다 옛날 아파트들처럼 땅을 깔고 있는 1층이 알기 때문에 다뜨죠 그렇기 때문에 섞기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어 청간소음 때문에 애기들이 좀 있는 집들은 집에서 1층에 마음껏 뛰놀게끔 하기 위해서 또 1층을 많이 찾고 그다 보니까 어중간한 청수보다는 차라리 1층이 낫다. 그리고 루가 있는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청수가 조금 올라가면 금액은 조금 더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반영을 안 했는 가 아닌가에 보입니다. 우동에7 네. 0현대 2억 4천, 구경 7천, 1억 7천, 5백, 대구역 2억 7천, 마요렉치 2억 3천, 한라스카 2억 5천, 근우각 1억 3천, 칠곡동사 1억 5천, l h 사업 동수면 월드 메리디안 1,500 3 3평 위주로 대부분 거래가 좀 있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23평, 21평 거래가 조금 있었다.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데는 33평, 32평 뭐 그런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고큰 평수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아무튼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평수가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좋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뭐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24평도 25평도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3 2세평이 아무래도 뭐 찾는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받트를구입하려면 둘이 있어도 어차피 그 뭐차선갈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3 2세평이좀 낫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곡동서 25평 1억 6천, 화성리 리브파크 2단지 7천, 7곡 현대 무선 2평 2억 4천. 음. 지금 북구가 보면 은 북구 나름대로 대구역 주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조금 거래가 많이 되는것 같아요. 물론 칠곡도 개입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외로 땅덩어리가 좀 크죠. 그렇다 보니까 25평 대도 생각외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요. 32, 3평대도 거의 거래가 많이 되는데그위로의 사실 큰 평수들은 아예 거래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여지는 대로 통계인데 사실 그런 큰평수를 그쪽에 구입할 일은 없겠죠. 수승구에서 대부분 큰 평수를 조금 구입하는데 그것도 유행 지나갔습니다. 아 미진타운 1억 3,150, 705성 1억 500, 7 0화성 2억. 대구의 오페라 35평에 5 2,920인데 20만원도 안 빼주는 값이 22년 4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5억 3천, 4억 9천, 5억 140, 4억 8천, 5억 2 4 0 5억 7 3 0 그리고 5억 4천에서 4억 9천 갔다가 다시 이래 올라가는데요. 청소는 거의 로열층 위주로 거래가 조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층은 이 거래가 없죠. 그리고 고층이 가격이 내리면서 기본적으로 고층이기 때문에 뭐, 하나 사놓자. 뭐, 그런 케이스로 거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국영남 15평 1억 2천, 평안 29평 1억 5천, 문목려 렌즈철 1억 7,400, 심산동의 제일 23평 1억 8천, 국내동의 대니 2 9평7 7,900, 마지막 5월 27일, 대우역 수원 플래시일 11, 11평에 2억 1,900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도 2월 달에 2억 천, 2억 천, 700, 2억 800. 기게뭐 2억 대의 금액대는 크게 뭐 거래가 안 되면 안 됐지. 금액대가 공개입 차이는 많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에 지금 5월 달 아파트 거래 동향을 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네이 부동산 보는 법도 제가 알게 들었죠 시그널은 그대로 있지만, 매매가 뭐1물2건 전세 24건, 찬가지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매로 내놨는데, 동일 매물 안묶기예 보면, 이거 어째 나오는가 하면, 이래 나옵니다. 매매, 416개. 근데 동일 매물로 묶어놓으면, 이게 실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가격이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서, 지금은 뭐, 일단, 아파트 자체 거래가 전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분들 뭐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어디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주택 내리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상가주택 내린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상가주택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